아 형! Christmas. 어 the idea is to avoid the 누나한테 형이라고 해서 내가 죽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눈치가 없었네 우야우야 <목소� index> <mayonnaiseahan> 자, 이번에 해볼 게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크 디셉션 챕터 4가 새로 나왔다고 하네요. 챕터 4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합시다. 아, 깜짝이야. 좀 게임 시작할 땐좀 점잖게 하자. We're there, love. Just to go. Don't me now.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갔다 올게요. We need to get t h 이번에도 새로운 기술이 열리겠지 오케이 이번에 어 이번엔 뭐 벽을 통과하는 그런 건가 뭐요야 아, 이거 누르라고 어열렸 됐다 아니 말을 좀 빨리빨리 하시던가요 대사 출력도 안되고 그래서 이거 기술이 뭔데 빨아들이기인가? 엥. 아 1,2번 자석 오케이 빨아들이는 거네요? 벽 너머에 있는 저 스톤샤드 근데 빨아들이는 거왜 이렇게 요란하냐 내 스킬인데 내가 쫄았어 방금 아니 아줌마 왜왜 왜 말을 하시는데 자막이 안 떠요 혼자 떠드시네 야 이거 패치 이상해 이번 거 업데이트 날 실망시키지 마라 좀 버그가 많은 거 같은데 오 뭐지? 어 뭐야 너네.. 왜, 왜 여기있어 너또 뒤돌면은 나 대가리 깰 거지? 오 어, 클릭하니까 웃는데요? <웃음>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아니 병원 아니었어요? 뭐지? 좋은 병원이다 여기 접수처가 있네요. 누가 봐도 클럽인데? <웃음> 이더 이상 공포게임이, 공포게임이 아니야. 와, 한글 패치 하다 말았어. 이제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치료해드릴 테니까요. 안심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야, 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한글 지원 안해줘? 이럴거면 발매를, 정식 발매를 하면 안되지 잠깐만 옵션 내가 자막 껐어? 서브 타이틀 체크돼있잖아 영어라도 써있게 해줘 That's kind of a red flag, isn't it? 할머니 목소리 왜이렇게 커요? <웃음> 자기를 따라오라는데요? 싫은데요? 여기로 가봐야지 오, 안에 내부를 보면 확실히 병원 티가 나네 참고로 달리기 안 돼요 제가 지금 여유롭게 막 걸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가 안 돼서 그래요 뭐야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네 우와 뒤로 탄다 오 오! Yeah. 좋은 병원이다. 어? 뭐, 여기 서라고요 몸무게를 일단 재보자.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인데? 오케이. Okay. 할머니가 너 진짜 여기에 서고 싶니? 라고 말하는데? 왜 서면 죽어? 으아! What the? F What is s t h i n g wrong? d 오작동인가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바로 고쳐드릴게요. 지방을 태우세요. 이렇게 돼있는데 진짜 탈 뻔했네. 설명이 친절하게 돼있네요 포스터에. 뭐였또 I just need to take a small blood sample. You're not afraid of needles, are you? Okay, 혈액채취를 조금 하고 싶다는데 right 이 모든 구멍에서 바늘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Wait until the timer reaches zero. I'll be right outside the door.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겠대요. t s 면 죽겠죠? h uh, e d be i u s t e b u t i d d i o u t o I'll be i t s o o Maybe it's just me. But I don't think you want to still be in this room t i m e r reaches Find a way out of here. 느려 어? 어? 호기심은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이지. 어, 문이 닫혔.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체열 따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러는데. 아니, 중요할 것 같은데. 비검사 없이 진찰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돌팔이네. 어? 환자가 좀 움직일 수도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도 못하고. X-ray? X-ray? Let's try this again. Wait right there, and this time, don't move.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래 진 c h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번에도 밖에 나가 있는 거야? c e Wait u 나 t i l 나 h e c o 이나 t e r 나나 a c 나 e 다다다다다 is your last chance. This is y t h i s is u n a c c e t a e o i not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잠겨 있. 아, 오, 닫았다. 어, 다행이다. 나 바이러스 같은 놈이래. 너무해. 그럼 간호사님은 백혈이여 이야. 아니 이거 대사를 또 듣고 있네. 빨리 가. 좋아, 시작이다. 어... o m e a l e 잠드나요? 이거 왜안 열려? 버튼 눌러야 되는구나.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이제 진짜 시작이구만. 인트로 괜찮네. 야, 가면 갈수록 되게 고퀄이 돼 간다. 버그는 많지만. 이제 나오네요. 일단 스킬을 좀 바꿀까요? 공포랑 자석을 위주로 써야겠죠? 야, 이거 확대 어떻게 하더라? Z키. The hospital is now on complete lockdown. It seems we have an unruly patient on the loose that must be dealt with. 병동을 완전히 잠갔대요. 모든 간호사들이 바이러스 같은 one. 친구를 빨리 잡아주세요. o t h 이거 설마 일일이 다 열어야 돼요? 그건 아니군. 벌써 들켰어? What the f? 아. 에. 아니 목소문 많긴 한데 아니 이거 초명하네. 와 간호사들 암살자였어? Oh, 뭐야? Right huh? 아 이거 파직. 아. 오케이. 알겠어요. 뭐 어차피 1회차에 클리어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했어 뭐야! 아, <웃음> 속도! <웃음> 스케이트 속도가 나보다 빨라! 당연한 거기는 한데 와 이제 그냥 달리기로 이게 추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아니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거? 형나 어떡해! 형! 나 따로 잡힌다! 야 이거는 뭐, 뭐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가 없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달려야 되겠는데요? 쟤 알약 던져, 나한테 오! 이 f 좀 c k 빠 r 이게 멀어지면은 바로 투명이 돼버리네아 이게 대쉬를, 스킬을 레벨업을 많이 해가지고 오래 달릴 수는 있어서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아, 너무 어렵다. 아니, 이거 한 번, 한번 인식되면은 뭐, 벗어나질 못하는데? 아이고, 이야, 이요 이야, 이야요, 이야, 이오, 그만 또 자와, 이쁜 누나. Oh, shut you,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왜안 잡히지? 아, 제가 스케이트로 대쉬를 했다가 걸었다 했다가 걸었다 이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자석을 쓰라고요. 어, 그래야겠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으악!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아 이야 말을 해 기본적으로 이게 2페이지 잖아요 와 1페이지가 이정도 난이도인데 어 잣됐다 2페이지 얼마나 어려울까 어야 뒤에 완전 가까이 붙는 소리 들려 No, no, no, no, no, no, no, no, no, 거 범위 완전 넓어 개 좋아 달려 제발 no, no, no, n 지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자석, 어차피 쿨타임 계속 도니까, 계속, 계속 먹어줍시다. 아니, 써줍시다. 뭘 먹어요, 써야지. 제발, 주셔! 그렇지. 흡수! 좋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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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어! The governor called. You've b o n Too late. 어... 하 <웃음> 재시작 해야지, 뭐. 애초에 초반에 목점두 개를 잃은 상태여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나았어요. 스턴! 코앞이야! 스턴! 오케이, 여유가 생겼어요. 빨리 풀리는 느낌인데? 와 큰일날 거같다 지금 쟤네 나 찾고 있거든? 어그로가 풀려가지고? 지금이야 지금 열심히 모아야 돼 들격적? 안녕히 계시고 와다 빨아들이는거 봤어? 지도? 미쳤다 미쳤어 저 빨간색 먹으면은 적이 보이거든요? 네? 뒤쪽에 바짝 따라오고 있죠? 우와씨! 잠깐만 저거 못들을것같아 돌아서 쟤네가 멈추는 이유가 약을 던지는구나 약을 던지는 동안 멈추네 알약을 던질 때 잠깐 멈추니까 와다 빨아들이고, 아! 아니 지지에 거리는 거왜 이렇게 오래? 야, 나왜 목숨이 안 깎여? 아, 이거 순간적으로 그냥 지 하고 말줄 알았는데, 저 잔상 남을 때도... 다음 은안 되네요. 세 개? 세 개? 하나 어디 있어? 와이! 오. 그럼 목소만 하나 달았네. 표시가 안 됐었던 거네. 이거 버그 천국이네, 진짜. 와, 이거 하나. <웃음> 이거 엄 <못> 먹어가지고. <웃음> 오, 안녕히 계세요? 와, 방금 옆에 지나갔어. 좋아, 다 모았어. 뚫어! 제2병동으로 가는건가봐요 hey, 뭐야 <웃음> 파워레인젤? 뭐지? 아니, 뭐 뭐예요 갑자기? 뭐, 뭐, 뭐, 뭐, 뭐야 야? 아니가 이거 올라가면 얘네가 못 오네. 차를 타고 싶으면 위에 타라는데요. 아... 아... 이거 말고 이거... 오... 안녕히 계세요. 와... 이제 텔레포트까지 적절히 써야 돼. 미쳤다, 미쳤어! 진짜 어렵다. 컨트롤 진짜 각오하고 해야 되겠는데. 아 무서워 버금. 나 목숨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판이야 이거. 뭐야? 저기가 마지막 지점이고. 와. 히포마 여기 왜 있니? 이게 범 성공했구나. Wait, 아, 깜짝이야. 아, 깜짝. 아이. 두번 놀랐어 나 지금. <웃음> <목소리> 아, y 어젠 누구야? 옷이 좀 다른데? And I have to thank you for saving us the trouble of bringing you down here ourselves. 그래 잠기겠지 o you still a tad u n r u l y but our rigorous treatment package should take that f i t right out of y o 어, 저거 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Don't worry. The process is fully automated to guarantee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See? 천장 내려오나? 천장이 열리네? 천장이 열리면서 내려오네? 두번 페이크 치네? 너무한거 아니에요? 근데 저틈 사이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은데요? 아, 철창이, 철창이 스크림 틈이 스크림. 굉장히 넓은데? 바이바이. 어떻게 할까? 아! 텔레포트 쓰면 되지 텔레포트가 안써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Like bacon. Oh, wait. Is that you? 문을 열고 나가라고? 아니 잠기지 않았어? 아 일단 일단 해보자 아까처럼 F키 연타 해가지고 여는 거일수도 있잖아 오케이. 아 뭐야? 문 여는 거였네 <웃음> 문이 왜다 잠금장치가 호수래요? <웃음> 아아야 목숨 아하 그냥 쌩으로 하나 날렸네 씨 너무 아깝다 야, 여기는 맵. Maybe... 아, 이번엔 시야가 이렇게 잡혀있네. 아, 이번엔 뭐 먹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한. 뭐, 뭐야, 이거? 은신을 해야 돼? 시야가 바뀌네. 음, 오케이. 여기에서, 이렇게 잠깐 딴데볼 때. 괜찮네 스포요? Yeah. 아, 형님들 이런면 꼼짝없이 죽는거잖아 아니 이씨 저 간호소장한테... 는 그냥 거의 맵 전체가 다 보인다고 보면 되고 차에 가까이 붙어있어야 되네요 대쉬하고 그냥 공포를 쓰자 그냥 뛰어 일로? 오케이, 공포, 걸렸어 엉덩이! 오! The 아, 저 텔레포트 써야 되는 Use your 고 아, 이 씨! 이 씨는 a c e t l e s u n 이 e e 그럼 여기서부터네. 오, 개꿀. 아니, 뭐가 뭐뭔 소린지를 봐야겠어, 나는. 아, 저기 위쪽에 그톱 날라오는 소리네. 와, 이 씨, 이대로 야, 야, 야, 아니! 아, 예! 아 나두 번째 님, 개억울해. 아 어차피 점수는 필요 없으니까 어 여기서부터 세이브인 거를 정말 만족하면서 플레이할게요. 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발판이야? 발판 알판 올라가네? 잠깐만요. 와, 야, 아이, 진짜 선 넘는다, 이거. 와... 아니, 이게 스킬을. 하, 키를 설정해놓고 하나하나 쓸수 있으면 그걸 쓸수 있는데 이게 슬롯을 바꿔서 써야 되는 용도란 말이에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건. 난이도가. 공포 일단 써서. 걸고 미안 공포를 쓰려고 했는데 대시를 써서 저 여자의 품으로 뛰어들어갔어 여기 <웃음> 올라가보자 아나 거기 갈렸어 나 이제 남자 구실 못해 <웃음> 아 엄마 미안해요 <웃음> <웃음> 아, 야, 이거 선 넘네. 나 이거. 나 이거 깰수 있는 거야? 아, 야, 근데 체크포인트 했는데. 아! 샤드가 고, 고정이네. 먹은 걸로 세이브가 되는 거 보니까. 이거 그래도 계속 죽어도 어떻게든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 2번을 공포로 하고, 1번을 자석으로 하자. 어, 안 올라오겠지, 위쪽은? 위쪽은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아이 미친 색. 오 올라 오네?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어떻게 내려가? 아 형. 어. t h 누나한테 형이라고 해서 내가죽었구나 야, 나. 내가 눈치가 없어서. 이제 스킬을 진짜 막 써야돼 자유자재로 골목도 엄청 좁아가지고 이게 스킬을 진짜 막 계속 써야돼요 아 무서워 씨 내려가나 지금 스킬 슬롯 계속 바꾸고 있는 거 보여? 아, 공포 썼는데. the 에이... h e e e e 다섯 개! 아! 와 진짜 톱날이 너무 손이 넘어요! 톱날 진짜 하나도 없어도 개하도 거거든요? 누님들 잠깐만요 진짜! 에! 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됐어! 아 소리 진짜 개소름이야 이거 다 먹었어! 돌아가면 되거든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난산 거야! 아닌 거같아 뭐야 이거 텔레포트 왜안 돼? 텔레포트가 안돼간호소장 어디 갔어? 오, 새로운 엑스트라 획득 저거 누르면 그냥 끝나는데? 이게 끝이야? 서, 설마 이게 끝은... 아, 이거 먹고 이제 가야 되는구나 you got it. 나, get out of t <웃음> 틀린황천의 병원을 빨리 빠져나가래요. <웃음> <웃음> 가자. 출발! <웃음> 와, 진짜 너무 빡졌다 뭐야 또 허어어어어 <웃음> 애들 스케이트 진짜 잘 탄다 하하 <웃음> 대박 어 올라오는데? 야아 <웃음> 진짜 토마치 토커 아니야 나였으면 올라가자마자 찔렀어 야, 쟤네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안 보이냐고, 쟤네를 위해서라도 빨리 찌르라고, 나를! 허벅지 터지겠네, 뒤에. 으아! 저기요? 뒤에 히뿜님 쫓아오고 계시는데요? 어, 피에... 오, 피했. 오, 공포서, 써... 어? 뭐야, 이거? 와! 어? 아, 간호살 날려서 쟤를 맞춰야 되나봐.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올라와. 어? 어? 저걸 막을 줄이야? 아, 공포를 먼저 써야 되는구나. 올라와 빨리 사대기 어 맞았다 한번더한번더 텔레포트 빠르게 한번더아 텔레포트 거리가 안 나와서 뒤졌어요. 헉! <웃음> 차 부서트린 거야? 한번더 아직 오지마 공포쿨타임 안찼어 어 이제 와 빨리와 올라오라니까? 왜 안오지? 내가 가야돼? 니가 안오니까 내가 간다 어져 올라가 야저 뭐야 완전 멀리 있잖아 쟤, 쟤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 쟤, 쟤 어? 오시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와아 아니 공포가 쿨이었어 뒤로 가지 말걸 그래, 뒤로 가지 말자 그냥 올라온다 뭐야? 왜, 왜, 왜싸대기안 왜 맞는데? 다시가 올라오시는데요. 어, 살았다. 이제 저 죽어요. 살았어요. 스턴스턴 스턴 걸었잖아. 어, 기다려봐. 어, 올라와. 싸대기 좀 천천히 때려야 돼 이거 버그때문에 판정이 되게 안좋아요 뭐야 뒤로 가야돼 올라와 제왜 절로가 올라와 공포! 사대기. <웃음> 여기서 공포가 풀리기 전에? 뭐 풀리기 전에? <웃음> <웃음> 자, 다시 처음부터. i d e a 아니, 이게 텔레포트를 내가 한번 누르면 쓸 때까지 이게 무조건 있어서 반드시 써야 돼. 그 쓰레기통 게 기절! 싸대기! 아니, 씨! 아니, 이건 진짜 게임이 이상한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 따지기 전에 가. 아 심지어 내가 빨리 치지도 않았어 올라와 기절했지! 친다! 됐어 아 진짜 씹힐 때마다 스트레스가 그냥 야저 올라가면 어떡해 올라가면 어떡해 아 저, 저, 저, 저 선점을 하네 저기를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지금 공포가 쿨이어서 공격은 못하지만 계속 앞으로 갈수 있어요. 야, 올라오시는데요? 와 됐다. 와 타이밍 와. 올라오세요. 터! <놀람> 싸대기. 일부러 천천히 때렸다. 한정도 씹힐까봐. 계속 앞으로. 계속 앞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없냐? 올라와. 그렇지. 간다, 우리 간호사 누나들. 올라오세요. STARD a g e 오케이. 이대로만 하면 될 듯? 어? 갑자기 그렇게 오시면. 와, 살았다. 와, 씨. 놀랬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올라오시면. 안올라오냐? 아무도 안와? 내가 갈게 아 이거 뒤로가 딱 괜히 봉변당할 것 같은데 올라와 그냥 해 따대기 that. 저 앞에 생겼다 올라오시네요 와 두씨 하나,둘 한 번에 안닿지 저거 어어? 어어? 와, 잘뻔했네 맞서 싸워! 됐어! 와, 시간 벌었다. 막아가 마가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뒤로 가요? 누님들, 진짜 그러게요? 헌 넘네? 올라왔어? 뭐야, 내, 내 방금 뒤에 가시바늘이 있었, 쟤왜 공중에 떠있노? 이상해 이거 게임! 버그 천국이야! 이딴 걸 게임이라고 만들었냐? 쟤 자연스럽게 뒤에 차에 올라탔어 쓰레기 녀석 오케이, 이거 보내버리면 되겠다 빨리 올라와요, 빨리 기절 싸대기 오케이 올라가고 오지마 오지마 어 오지말랬어 오지말랬 왜아플까 기절 그래서 기다렸다가 정신 차리는듯하면은 정신 안차리네? 자, 오세요. 오세요, 누님들가만요 아, 내리! 아, 내리! 오우씨! 아, 이거? 왜안 오지?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맞아.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웃음> 와 실화야? 야 진짜 와 아하... 진짜 너무했다. 보스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네. 와 진짜 처음에 언제 올라가? 어이구? 보시던가요? 올라. 와 올라와요, 누님할수 있어요. 피저싸 사대기. 왜 차가 왜 차가 안 생기니? 왜 차가 안 생기는데요? 저 뒤쪽에 차가 부서져야 되거든. 됐다 <웃음> 스턴 먹였잖아 스턴 먹였잖아 스턴 먹였는데 <웃음> 이게 좌우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차를 부수는 것도 필요하네 이게 지금 보니까 간호사가 맨 앞에 있는 애를 잡아야 돼맨 앞에 있는 애 간호사가 가장 앞에 있는 친구를 뒤로 넘어뜨려야 그래야 좀 안정성이 확보가 되요 자 기절 잘 가요해 소중한 사람 맞을때까지 기다리고 맞았죠? 어, 기다렸다가 간호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버텨요 바로잡지말고 간호사가 앞으로 좀 유달리 튀어나오는 관심종자가 있어요 저봐저봐 올라오세요 잠깐이요 잘가요 오 드디어 와 하... 드디어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애를 날리고 간호 수장이 맞기 전에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간호 수장도 피했던 것 같아. 그래서 더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아 깼다. 깼어. 아난 돌아갈 거야.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부금이 웅장해진다 나는 해냈다 내가 내가 병원 원장이다 내가 이 병원 먹었다 이제 아니 진짜 부금이 너무 괜히 쓸데없이 웅장한데? 뭐스전 끝났는데 왜 부금이 왜 계속 나와? 뭐야? <놀람> <놀람> 다 <했다. 놀람> <놀람> 뭐야 뒤에 어? 에? 에? 나 개쎄! 에?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와 내가 공포 설정 안해놔서면 어쩔 뻔했어. 저기다. 소고 와, 다시 나네. 쓰레기 똥게임. 보너스 조각이랑 비밀은 또왜 이렇게 많이 숨겨져있어 이름 목숨 33 실화야? 설마 영어로 나오는거 아니지? 친구야 와너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만 골랐었으니? You know, be... 고맙대요 아그정도는 나도 읽을 수 있다 고맙다 이외에 다른 문장을 해석해줘야지 <웃음> 3 아, 하... 자, DLC가 하나 열릴 때마다 스테이지가 두 개죠.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가 보도록 합시다.